왠지 모르게 저희 캠핑카랑 같은 캠핑카가 지나갔는데 반갑더라고요 저희 이제 캠핑카 온지 얼마 안 돼서 되게 어색하고 눈으로 반가움을 표시하긴 했는데 은근 부끄럽습니다 캠핑 유튜버인지 먹방 유튜버인지 모르겠다 <웃음> 배가 너무 고파서 입이 심심해서 피자를 만들어.. 만들어? 데워 먹을 겁니다. 근데 진짜 겁나 먹는 것만 열심히 지는 것 같아요. 트러플, 화이트 트러플. 이거 누구야? 목고나니에요흐 밖에서 <웃음> 먹어야지 밖에서 먹어야지 밖에서 먹어야지 떨어진 꽃잎과 누골라 피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 밥 음, 먹었어 음, 예쁘다 오늘 첫 언인게시 더더 더 빼야 될것 같은데 이야 <웃음> 잘하네 전문가네 전문가 전문가야 전문가 아주 잘해요. 아주 많이 어응가다 이이어 교차되는군요. 신기하고. 네네네, 팩지를 하면 이제 팩지를 여기다가 면 되나요? 응. 헉, 벚꽃 계속 날려, 어떡해. 오, 얘를 넣고 당기는군요 불이 내 가장의 모습. 근데 왜다안 열었어? 다연 건가 이게? 그럼 더, 더 해볼까요? 아니요 아니요. 저도 이거 어디까지 나왔는지는 몰라요. 이거 다 펴질 때까지 나갈 것 같긴 해요. 헐렁한 줄을 다시 떼기. 아, 편안하네. 일부러 이걸 샀어요. 아주 편안하네. 캠핑도 타고 칠때 이런 거 치면 너무 편하겠는데? 이거는 캠핑이랑 아 캠핑카랑 카라반 타시는 분들 모르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어닝을 했습니다. 지금 사람이 진짜 많아요. 벚꽃도 엄청 많이 피고 바닥 보시면 벚꽃잎이 흩날리고 이점. 자 예쁘다 뚝 어. 뚝딱 뚝딱 점심밥 완성 일단 라면 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안 날아가게끔 얘를 눌러놨고요 그다음니 봄제철 봄제철 곤드레와 그리고 명란 얘를 얘랑 얘랑 같이 싸먹는 거예요. 김이랑 곤드레마, 명랑, 김을 같이 싸먹을 겁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싸서 먹으면 되는데 짠! 얌. 오빠는 김치를 넣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여기가 사람이 거의 가득 찼어요. 가운데에 운동장 빼고 지금 사람 진짜 많고 정말 캠핑장 온것 같아요. 노지인데 정말 깨끗하게 돼 있어서 여기 너무 좋네요. 헤이, 해신, 이게 드신가요? 짠 이렇게 넓게 캠핑을 할수 있습니다. 잔디 라인. 그리고 강가쪽으로 저기 산 보이는 앞쪽이 다 강이거든요. 강가쪽으로도 쭉 캠핑카랑 텐트랑 차박 카라반, 이렇게, 많은 으신 분들이 와있어요. 대진, 뛰어! 오빠가 뛰어야지, 대진. 으 <웃음>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가까이 아빠한테 안와주라나 <웃음> 힘든 대진씨. 갑시다, 집으로. <웃음> 고! 또,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돌려보면, 벚꽃과 카라반, 텐트, 정말 많습니다. 예뻐요. 간식을 먹을 거예요, 밤쯤. 넘어서, 도스트, 도스트, 도스트. 오, 오! 오! 이안에일쪽으로 보여줘요. 응. 음잘 녹았네. 멍 맥주 떼징이도 한 잔, 우리도 한잔할 건데요. 병따개가 없어서 아, 가지고 왔네. 아, 여기, 여기, 서 여기, 찍어주세요. 어때요? 괜찮아요? 네. 각도? 멍맥주 따라 보겠습니다. 돼지한잔 받으세요. 다 주면 안될것 같고 내일 반주여야 여기, 여님 잘 먹는데? 음. 무슨 맛이지? 궁금한데? 먹어봐. 아, 나 먹을 수 있어. 어, 굉장히 많은데? 취하는 거 아니야? 근데 맛있나 봐. 물은 이렇게 많이 안 먹는데. 무슨 맛이 나요? 모르겠어요. 엄청 많은데 예, 오늘 클났다. 너무 많다. 좀서 놔줘서 이따 주따 네, 어, 줄다. <웃음> 취하셨어요? 어. <웃음> 어. 이따 또 드릴게. 내지 않다. 근데 진짜 날씨가 응. 하루하루 다른 것 같아. 그렇지. 응. 오늘은 날씨가 겁나. 오늘 최저 기온이 너무... 12도야. 어. 따뜻하다 보다 더웠어요. 낮에는 24도까지 갔던데? 음. 자, 자, 이번 벚꽃 캠핑의 마지막 밤. 물론 우리의 캠핑은 계속될 거지만. 혜진이도 맛있었어? 먹맥주? 혜진이, 맥주잘 먹던데, 근데? 응. 뭔 강아지가 좋아하는 맛이 있나봐. 잠옷 입고 편안하니 영어 한편 때리고 마지막 밤을 즐기기 위해 술을 땄죠 한잔하고 자고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내일 만나요 짜증 인사했죠? 몸으로 인사했는데 엉덩이로 인사했죠? 인사해 귀엽게 아이고 이거 아우 야 캠핑 어. 와가지고 무거워졌어 안녕 저기 봐봐 안녕 <웃음> 아 This kind 저희는 복고 캠핑을 끝내고 집으지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캠핑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